이 평면에 이 직선이 수직, 이렇게 수직으로 됐을 때 이걸 L이라고 하고, 또는 알파라고 하면 알파와 L은 평행에서 수직이라는 이런 기호를 표현해. 음.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다 수직이고,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 수직인데, 이두 이 개를 직접 포함하고 있는 평면과 이 밑에 있는 이, 이, 이 직선이 조금 평행한다 이런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.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, 수직이고, 이 나는 평면 이수관이고요. 이렇게 네, 이 평면과 직선 l 은 무조건 다 수직이 돼야 되는 거죠. 평면 안에 있는 선들로만 쓰여져요. 아, 네, 그거는 아 그거를 이용해서 삼선을 정의할건데 이것을 여기서는 ph 가 수직인 걸을 증명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해보면 일단 전제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ph 와 l 이 수직인 걸 찾는 거죠. 증명하는 거죠. 조 미리 조건이 l 과 oh 가 수직이고 oh 와 OP가 수직이다. 이런 게 이미 전기세건에 깔렸는데, 그러면 이 성분은 여기와 수직이고 얘는 얘와 수직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OP를 여기로 해보면, 이렇게 똑같죠? OP 다시 가잖아요. 그럼 여기서 또 수직이 되는 거죠. OP를, OP를 이로 갖고 있는 겁니다. 여기랑 수직이고 여기랑 수직이니까 그냥 이로 옮긴 거죠. 이렇게 되면, 아까 말했듯이 이 성분과 이 성분이 L에 대해서 수직이었대 L에 지나면 이 수직이 되나요? 어, 정사각형은 그냥 말 그대로 그림자라고 생각, 그리자라고하는 평면이기 어. 때에 이거에 그 승리를, 길이를 구하라라고 하면 이거를 평면에 그 대로 이렇게, 이렇게 내려 거예요. 그러면 이 적성과 이 직선의 길이는 다를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 각도가 있죠. 이걸 이용해서 구해서 구하면 이 길이를 l, 어, 이라고 하면 얘는 l 다시라고 할게요. 그러면 어 l 다시는 에코콧이인 세트가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로 정상입니다